오늘 맵을 보시면은 정말 살짝 까무라치실수도 있는데 일단은 백힐스는 가고 뭐가 남습니까? <웃음> 다, 없으, 다 없으 다 없으 바로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남은 거는 샷건! 그다음에 다섯 턴 뒤에 쓸수 있는 바나나봄에 클라스터밤 딱 하나 남고요. 이렇게 됐을 때 맵이 중요해지겠죠? 자, 오늘의 맵! 샷건만을 가지고 승부해라. 하지만 규칙, 자는 없이. 왓? 턴 타임을 확 줄여주죠, 자를 못대게 그렇지. 우와. 자를 못대게턴 타임은 20초! 다들 눈에 자 하나씩은 달려 있잖아웜줄를 하는 우리들이라면 눈에 자 하나씩은 달려 있잖아요. 음, 맞지. 웜이 각자 네 마리가 되면은 24마리인데 이게 24칸이 안 되죠, 아마. 손가락도 몇방 쓰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제 도박 들어가야겠죠, 여러분. 어, 2D가 요즘에 승률이 좋아서 그런가 갑자기 지금 19만 포인트로 오 정말 올라서는데. 예. q 디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너무 오. 큰 관심 부담이라고 오. 여러분 근데 부정 행위 안 돼요 지금부터 오디오 비는 사람 자 갖고 오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개인전으로 하는 건가요? 개인전이죠 개인전, 와. 개인전. 이거를 개인전으로 한다고요와 네. 아무도 믿을 수 없네 근데 이게 지금 샷건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있죠? 철골 세우는 거 그것도 남아있습니다 방어를 하셔도 되는 거지 말하자면 뭐 무조건 눈에, 눈에 보이는 거 써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뭐 생각할 시간도 없어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원즈는 절대 피지컬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 게임 <웃음> <웃음> 누가 더 정치질을 잘하나 근데 분명히 딱 하지만은 저는 오늘 만약에 누가 중립 잡으려 한다? 어, 바로 그 사람 노립니다저 <웃음> 오늘 미친 개예요 형, 이가에 거품이 맺히셨는데? <웃음> 마감이 됐고 라미가 7%로 가장 큰 역배가 지금 되었고 어, 빗소리가 그 와중에서도 29% 어, 이렇게 해서 와우.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와 얘, 이게 판이 와. 은근히 큰데? 그니까 일례겠습니다. 와야 거기서?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사면 안 돼. 왜 너도 예. 여기 있잖아. 너 그거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몰려. 야 왼쪽으로 살짝. 우와 우와 우와,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무도 못 죽여? 야 야. 자 어? 오른쪽 오른쪽 팀 연합구합니다. 오른쪽 팀 오른쪽 팀 연합구예요. 와우 야 이게 몇 야. 마리 죽인 거야 이거? 제일 우와. 크게 냈네.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니야 아, 아니야 아니야. 야 근데 무기창 뭐 아무것도 없어? <웃음> 와. <웃음> 어, 연비님 연비님 연어 연어 여기 여기 오른쪽 연어 오른쪽 연어. 어 오른쪽 연어? 어 근데 정말 죄송해요. 여기다가 하나는 내가 던져야지 마음이 좀 놓여. <웃음> 아, 여기 연비님 것도 있어요? 야 잠깐만. 오우 야 클났. 야 그래도 각도 안 나온다. 야 이렇게 되면은 아래는 와우 아! 와우. 오늘 야. 뭐 아이템 만드는 것도 일단 못못 어. 뭐, 하겠는데요? 하지 말죠. 어못 네. 하지 말죠. 예 마, 아, 만들면 안될것 같은데. 야 근데 아이템이 만들어지긴 해 잠깐만 기본템으로 만들어지는데 아 그래 안 만드는 걸로 아 라미님 아, 제트팩 하나 네. 만들고 싶은데 야옹. 복수해드릴게요 저쪽 섬어그 맞죠 복수 아 그럼요 그 라미님 아래로 이렇게 쫘라라라와 근데 라미가 제가 죽었는데, 죽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야,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왜 라미만 떨어졌지 죽었는데. 야 근데 케빈 형 하나도 안 죽었어요 대기러면서 아이고 아니, 한 편님 재미 있으셨나봐요. <웃음> 아저 마음이 아팠어요. 이거 방금 상자에서 나온 겁니다. 아 거... 오케이. 와우 이건 건너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살 가능성 제로야 제로. 인정.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<웃음> 야 이거 나도 저기 있고. 혜빈님 월 셀렉이 있긴 해요. 하지만 나 같은 경우. 그냥 용기 있게 가 버려. 인 있어요. 차라한인한페인을 어. 나나. 어. 어떻게 딱 골라서. 어. 시간이 없다편 미안. 안 맞을걸? <웃음> 아. 거까 저를 왜 쏘셨죠? 그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, 야 근데 그 각도. 그래요? 어, 너한테 맞을 수도 있어. 어, 너가 맞을 수 있어. 오. 아닌데? 안 맞았네. <웃음> <웃음> 미미안. <웃음> 미안 잘하네. 와우. 와우. 야 연비 한, 한 마리야? 한 마리. <웃음> 야 오늘 스캠이네. 와 어,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? 야. 야 맛있겠다. 야 와, 잠깐만 맛있겠다. 이거는. 야 오... 아이고. 어이구. 한이야 한패야. 패야 한패야. 한패야. 한패야. 한패야. 한패야. 한패야. 한패야. 한이야패야야 웃은분들 다 기억해놨어 쏘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야 라미를 죽여주면 내가 널도와 우와! 어, 어 설마! 아! 우와! 넌 우와! 뒤졌다 <웃음> 여기서 나 쏘면 은넌 진짜 죽는 거야 <웃음> 어? 어? 어? 근데 지금... 어? 그건다고? 아, 어? 그건 이렇게 아니? 하면 다 모여, 다 모여 다 <웃음> 모여 야 이러면 다 모여 내가 다 모이게 났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대박이긴 하네 내 차례네 근데? 야 이거 저격총은 씨 사기지? 아니, 야 이건 잠깐만요. 사기지? 하지만 네. 어, 그래 그래 맞아 어... 위에서 내가 견제한다면 맞아 맞아 이거 헬기 견제는 가야 돼 살, 살려줄 건가? 아,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 턴은 넘겨주지 무조건 아한 턴은 받는다 음... 어? 헬기 어디까지 떨어지지 투디 앞으로 갔네 어, 안녕 어, 계속 떨어뜨리 있어 쎄다 저기서 투디가 잘 떨구면은 될걸? 저거 사건 두방 맞추면 없어지긴 하겠다 오케이 라미야나 하나밖에 없어 라미야 근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를 쐈나? 러브야. 근데 나를 썼나 아니 안 근데 안 나를 쐈다가 아니지 지금 나저기 발이 겹겹이 처진대. 내가 이거 떨어지면 나 에너지 달게 생겼는데 왠지. 아니 아니야안 다. 담. 이제 저라면은 이로 들어가면. 9초. 어. 시간 없네. <웃음> <웃음> 시간이 <웃음> 없어서 어? 그만. 어어 어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이 겹쳐서 같이 날아가면. <웃음> 어아 오, 아아 예술. 이게 예술이지. 어? 떤 거야? 나, 나 어떤 아. 왼쪽 왼쪽. 탱크 있는 거. 한편아 <웃음> 형. 반대 팀도 안 죽어. 반대 도안 죽고. 와 씨. 오. 와. 에. 이걸... 아, 어 이거. 이 헬기? 어 헬기가 안맞네 와. 어나 하나 죽어. 어? 불꽃을 갔다 불꽃을. 그렇지 밑에서 뻥. 어? 살짝 어, 오른쪽. 어나이스 갔다. 터졌다. 와잘 어? 쓴다. 이러면 투디도. 어어 투디. 어 오히려. 아안 울었어요. 울었어요 절. 어절 수가 없었어. 아니 그리고 우리 불해 죽었잖아. 아니 사람. 당신은 그렇겠지. <웃음> <웃음> 대신 아니... 위에 한 펜이를 죽여줘. 예? 와! 어? 오발탄. 한편아, 너랑 나랑 둘이 살아남아 있네, 여기. 어. 이러면 혼자 살아남네. <웃음> 아니야, 너 그거 잘못 쏘면은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오히려 한편이 저기 섬에 혼자 고립돼 있어. 와, 이제 영점 조절 들어간다, 이제 제 어. 근데 어디 숨은 거야? 유. 남아출량 거구나. 한편아, 형 저격총 있다. 아니 그냥 물 밑에 외모했야 이거 너무 대놓고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근데 저용총으로 죽이면 재미없지 오오오오 오 어? 어, 어, 시간이 없는데? 어? 밑으로? 조금 위로? 아맞았어요한편형이 아. 재미를 위해서 살려준거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귀엽네 이거 내가 한 편이 처리해야 되는데 둘 다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나는 우승 가능성이 없는데요 여러분? 지금 딱 봐도? 저도 뭐 딱히 우승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막내 어떻게 죽이면 재밌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쏠라 <웃음> 그 나랑 손잡고 윗집 아래집 갈래? 윗집 대아래집 좋아 그럼 <웃음> 차라리 저랑 잡는 게 오? <웃음> <웃음> 어? 우와 <웃음> 저게 왜 이렇게 잘 써? 잘봐 여기서 4초 안에 과연 잘봐아아아아와 nope. <웃음> <우와! 웃음> 개까비 어, 한패나. 우리들끼리? 우리? 저한 3시 시서세시서 아, 세시서세시서 오케이. 네. 네. 오케이. 음. 조심. 앞 어, 지뢰. 어, 아! <웃음> <웃음> <야, 웃음> <웃음> <웃음> 오. 오. 지레 오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형 괜찮지? 형 괜찮지? <웃음>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남이 견제게 들어가야 돼 이러면 어아네 한펜이가 우리 쏘면은 우리 옆에 저기 <웃음> 한펜아 한펜아 탱크 좀 견제해 줘라 한펜아 아 오케이 어 이거 뭔데? 형저 받아주실게 <웃음> 아야 이거 <이게> 순간이동 <웃음> 어? 야 순간이동이면 딴 데로 가야지 왜 형, 순간이동이면 너? 저 위쪽으로 가야지 여기? 그래 그래 왜나안 끼워주냐? 어찌간 싫었나봐 <웃음> 안 끼워주는 게 아니고 <웃음> <웃음> 라미 견제 들어가야 주세요. 된다 이거지 <웃음> 저랑 팀 합시다 어? 아, 그럼 자기 어필 들 들어보겠습니다 너돌았니2대인데 어? <웃음> 여기 묻힌 놈들이 많아서 나도 샷건 승부로 몰아야겠다 차라리 어, 샷건 승부로 가야 돼 이거 우리가 한 발이라도 잘못 쓰면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각이야 형이 이제 거기 혼자니까 밑에도 위로 뚫어도 되지 드어! <웃음> 한 <배라. 웃음> 에이, 라미는 제가 견제해드릴게요 라미 견제? 예빗 소리가 할듯아 <웃음> <웃음> 형님. 진짜 같이 붙었어야지. <웃음> 오! 어? 탱크 터지지 마. 탱크 터지, 탱크 터지 마! 아, 불. 내가 다 지켜. 내가 지키지 마세요. 아. <웃음> 와, 피많 까고 바람의 방이야. 이거 한 큐에 둘다 보내면 오. 아 와, 잡았다. 라미 캐빈 형을 죽이면 내가 여기벽 설치 해줄게 오케이 okay. 어? 그걸 믿어? <웃음> 네? 너 굴러 g search. 응아 제발.. 제발 살아라 <웃음> 아 아아 c o 쎄쎄 Tarot, you get that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이 어어어 어? 어? 어? 잠깐만 어어어 어, 어, 어. 탱크 탱크 어 나이스 양쪽으로 우와! 그냥! 그렇지. 오케이. 다 맞췄어. 와, 야 뭐야. 와. 터지기까지 않 터지나? 왜안 터져? 여섯 발다 어? 맞췄는데. 탱크의 영점 조절은 아까 됐으니까. <웃음> 아니, 자 씨. 야, 그걸 맞춰야 영점이 유효한 거지. 나로 바꾸면 영점 틀어진 거지 다시. 야, 오, 어 같은데? 오오! 우와! 나이다야 어.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엄청 쪼들리네? 라미야 그래도 나 약속 지킬려 했다? 아유거 뭐가 는데 그냥 이거 톡 해봐 톡! 그냥 야, 이렇게 야 그거 위험하다 라미야 너 맞는다.. 나... 어! 오! 스쳤나? 우와! 오, 오, 오. 우와! 오, 오. 우와! <웃음> 우와 <웃음> 진짜 스친 줄 알았네 야 일단 라미부터 끝내자 <웃음> 아이고! 그렇지! 와! <우와. 웃음> 아 이거 맞았다. 어 맞았어. 터져라. 터져라. 서진아. 터져라. 제발. 아, 안 제발, 제발 왜안 터져. 제발, 제발 터지지 마세요. 제발 터지지 마세요. 제발 터지지 마세요. 터! 어, 안 어, 돼. 아 야, 일단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탱크를 방어막으로 쓰겠다? 방어막은 아니고. 자, 그래. 너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잖아. 8, 7 6아 어? 씨. 오예! 너무... 한참 멀죠. 한참 멀죠. 아이 씨. 핵도 없죠. 없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자. 여러분 오랜만에 우승 가자! <웃음> 우승...각! 제발... 아역씨 맞았다! 이제 터지겠지? <웃음> 아하! 잘가라! <웃음> 아... 아,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네, 한 백만은 이루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따다 드릴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영광했습니다. 정배 승리! 재밌었다. 잘 먹다 갑니다 아 재밌었어 아나이제사탈혜박 편지 안 받겠네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다고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인 구독까지 세유